어, 20대 후반인가, 30대 초반인가 됐는데요. 음, 음. 성격이 참 좋았어요. 음. 어,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전혀 코골이하고 상관없이 없을 그렇게 것 같은 얼굴. 의외의 얼굴이었는데. 인물이 있어요. 네. 네. 그런데 녹음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주 음. 지축을 진동시키는 정말 음. 어, 그런 엄청난 코골이를 했던 젊은 음. 친구였는데, 수면건강연구소입니다. 바이오고등학교 잘 주무셨나요? 그랬더니, 음. 젊은 고객께서 음. 네! 효과 대박입니다. 음. 하나도 안 나요. 감사합니다. 후보리가 음. 그렇게 올렸는데 <웃음> 지치고를 올렸는데 지치고를 일릴 정도였어요? 하나도 안 나요. 아... 대박입니다. 아, 이 말에 딱 그게 아마 어플, 어플 그것도 보내줬던 것 같은데 네네. 정말 그막 뻘겋게 다있던게 아주 그냥 잔잔한 호수가 됐어요? 오, 오 그렇게 대박 보내가지고 정말 자기는 음. 어, 주변에 코만 걸면바이가드 <웃음> 하라고 막 권하는데. 음. 아직 그런 사람들이 코골이에 대한 실감을 못 하죠. 맞아요. 자기가 왜 피곤한지도 네네네.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는데 네, 네. 마셔서 그럴 것이다. 살쪄서 그럴 것이다. 막 이렇게. 어, 그제 술을 거의 두주 가까이 마셨거든요. 어, 그제? 모임 2 1세 가지고 그날 <웃음> 필바에 삼차까지 갔잖아요. <웃음> 간만에 굴러셨네 예, 동료인데 그 주기가 있는 중에도 아 이거 안 끼면 내일 힘들겠다 이거 딱 끼고 잤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은 거죠. 숙취가 어... 없어요. 거기 그 21세기에 계시는 분들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좀이 숙취 예방을 위해서 좀 하시라 그러세요. 아, 거기 3차까지 8명이가 갔거든요. 그 중에서 받으신 분이 두 명이 계십니다. 아... <웃음> 이미 음, 이미 그러시고 음. 계시죠. 네네. 어쨌건 음. 이렇게 코골이 소리 그 다음에 편안한 음. 아침 음. 음. 이게 다제 덕분입니다. 네, 네 맞습니다. 그런데 네. 네. 어떻게 보면 음. 저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음. 저를 찾아오는 그 분의 선택이 음. 그렇죠. 사고 했다는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음. 근 대부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보면 음. 우리 홍 신장님이 늘 안타까워하시는 게 다른 곳돈다 쓰고 와서 돈 없다고 어. 깎아달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. 그럼 저희도좀 <웃음>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. <웃음> 어, 저희가 잘안 알려졌다는 거죠. 음, 맞아요. 음. 그래서 열심히 찾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. 맞아요. 그래서 엊그제 오신 분도 두 달을, 두달 동안 다 비교를 했대 병원들, 음. 뭐, 양학기술, 뭐 해갖고 다 <웃음> 분석해보고 음. 여기가 제일 낫겠다 음, 싶어서 네. 저를 찾아오셨다는 네. 분을 네. 봤는데 참... 탁월한 선택이죠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여기, 여기, 여기를 눌러주세요. 눌러, 눌러, 눌러. 잘한다.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. 02512 0222 감사합니다. 어, 음.